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이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본들이죠 파일은 파일 관련된 뭐 열기 저장 그리고 각종 환경설정 그리고 게시해 보시면 또 HTML 파일로 PDF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엑스포트 기능이 있고요 자홈탭이 보시면 또 여러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한번 쯤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애니메이션 탭이라는 것은 뷰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드로 전환하면 애니메이션 탭이 보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 타임라인에서 그 기능을 같이 구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생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자그 여기서 눌러도 재생이 되지만은 그렇죠? 보통 여기서 이제 눌러도 재생이 되겠죠 스탑 하는 거죠 카메라 재생모드 를끝다든지 그러면 여기 비활성화 되는 거죠? 그렇게 예,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드래그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카메라를 좀더 뒤로 빼셔가지고 이렇게 재생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 그렇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게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뷰 모드를 한번 볼까요? 여는 잠시 타임라인 창을 꺼겠습니다. 음, 이 창에서요. 타임라인 꺼버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파워포인트를 안보죠. 캠퍼스 캠퍼스를 사용하면 직각 카메라 뷰를 선, 어,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뭔뭐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RGB라고 그러죠. 색상 표현할 때 레드, 그린, 블루 RGB 그게 바로 XY제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뭐죠? R, 레드가 레드선을 클릭해보시죠. 그럼 X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B, Y축, 블루, 그렇죠? 음, 블루를, 본, 화살표를 클릭하면 직각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돌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면 있죠? 면이 약간 진해져 보이죠? 여러분, 이 캠퍼선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콜라보레이션 에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나침판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 있죠 0.1로 되어있는데 자좀 키우겠습니다 현재 나침발딱 찍으면 이렇게 바뀌죠 요거를 요 십자가 있죠 요거를 잡아 끄세요 갖다 대면 손가락이 있고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모양 있죠 요런, 요런 모양 이런 모양 그러니까 손가락은 그냥 장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이렇게 O자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확한 활성 포인트 지점이라고 보시고 여기 갖다 대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고 크기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뷰포트 고정을 해제하신 다음에 예, 크기를 키워보자 아시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자, 아이고 해제하고 이 상태로 볼까요? 예.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동은 뭐라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축, Y축, Z축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면 있죠. 면을 탁 찍으면 결국은 요 면을 찍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하게 되는 거죠? x 어, Z축을 보겠다는 얘기죠. r g b 블루 Z축이니까 결국은 XY면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바닥을 찍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죠? 요 면을 찍으면 이렇게. 면을 찍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 면을 찍어가지고 직각뷰로 이렇게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놓으시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면이나 축을 클릭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좌우 다볼수 있다는 얘기죠 회전을 하면 캠퍼스도 회전한다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액터를 이렇게 화면을 뷰포터를 회전하면 캠퍼스도 회전이 되는게 보이죠 그런 얘기고요 캠퍼스는 콜라보레이션 판의 환경에 나와 있다. 결국은 뭐죠? 이 콜라보레이션의 환경의 나침판을 의미한다. 찍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예, 속성판에서 변경할 수 있다. 리닉입니다. 자 원래대로 얼마였죠? 0.11이었나요? 변경했습니다. 체크하고요. 뷰포드 고정. 일단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놓고요. 고정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바퀴 한번 찍으면 이렇게 속성 속예 어, 선택이 해제되는 거죠. 그리고 바퀴를 찍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경을 찍는다. 배경의 속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뭐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라운드 액트란 건 뭐냐면 그라운드 이 어, 예, 바닥을 말하는 건데, 이 바닥 있죠. 배경 지금 이렇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딱 찍으시고 배경 색상번 바꿔 볼까요? 여기다가 노란색 한번 바꿔보시죠. 위쪽을 말하는 거죠. 밑에다가는, 뭐, 분홍색, 아래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원래 색상대로, 이렇게. 위에는, 흰색, 밑에는, 아, 색상이 뭐였죠? <웃음> 헷갈립니다. 자, 예쁘다 좀더 진한 거죠. 다른 색상을 하고 싶으면 기타, 여기 서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렇죠? 좀더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겠죠? 아까의 색상 이름이 뭐죠? 였 그것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한 이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면을 누르면 그 바닥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진행할 수 있는 속성 변경이라든지 이런 크기라든지 바닥의 높이라든지 그렇죠?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런부분들은 나중에 좀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액터,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모델을 이제, 그, 모델의 바닥면을 제공하는 거죠. 이 바닥면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바닥면의 어떤, 뭐죠? 말로 설명이 좀 그런데. 하여튼 몸에 좋은 겁니다. 자, <웃음>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어디 있을까요? 음, 예, 홈탭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렌더링 탭에 보시면, 여기. 반사 있죠? 네, 반사하면 반사가 되는 거죠? 바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있습니 반사가 될까요? 안 되죠? 바닥이 필요합니다. 그림자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림자. 이렇게 바닥이 있어야겠죠? 죠 자, 이런 렌더링에 필요한 일종의 이제 기준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라운드 액터니까요. 하여튼 이뷰포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액터입니다. 알죠? 그렇죠? 이런 불로운파일드액터고요 이런 캠퍼스도 액터고. 알죠? 그렇죠? 나중에 저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액터. 액터 배우 a c t o r 액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큰 무대 그렇죠? 무대라고 보시면 그니다자 그렇죠? 음. 그게 그런 거였습니다 요거 용지 크기 요 3번 이죠 용지 공간 다시 보시면 요게 회색으로 된 부분 있죠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용지 크기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느냐 그거는 이제 파일의 환경 설정에 보시면 그렇죠? 어, 뷰포트 있죠 어디있더라 아, 나중에 보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거기서 설정한 내역에 따라 쓰게 됩니다. 요 공간이 좀 필요 없다? 그럼면 요, 상태 표시를 해서 네 번째 아이콘이 있죠. 페이지, 보이기, 감, 숨기기 있잖아요. 요, 누르면.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습니다. 자, 그라운드 액트였습니다. 어, 용지 공간이었고요. 여기 활성 뷰포트판이란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죠. 뭐, 터미널, 큰 의미는 없어요. 창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지금 일판한판 보고 있는 겁니다. 사판으로 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현재 이 요, 네가 이뷰요 요 판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작업할 일들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판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 예, 그라운드 뭐야? 여기 뭐랄까 요 여기 모눈종이 있죠? 모눈종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지만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좀 기억을 해놓으시, 해봤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뷰포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펴볼 거는 뭘까요? 타임라인! 아, 이거 뭐, 그렇죠? 한두 시간 내에 설명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엄청 많은 어떤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죠? 3D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편집하고 플레이하는 공간이다. 이 컴포저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키프레임 다시 여기서 말하는 키프레임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플랫이라는지 그렇죠? 뭐 그런 래서그프레임을 혹시나 써보신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까 이 창에서 타이밍에 내죠 애니메이션 모드로 보시면 결국은 결국 여기가 뭐죠 가장 어떤 하나의 키프레임이 되는거고 여기가 키프레임이 되는겁니다 그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각각의 어떤 하나,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당 몇 프레임이 흘러가는 거죠 대부분이 30프레임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미국 규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8방식이 아니고 무슨 방식이죠 n, N으로 n 시작하는 거인데 헷갈립니다 하여튼 초당 30프레임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30프레임 초당 30프레임이라 할지라도 30개의 어떤 장면이 흘러가는 거죠 그 장면 하나하나가 키프레임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면과 장면 사이는 또 무한한 시간이 있겠죠 세색이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눈에, 눈으로는 그 잔상에 의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구분할 수,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잔상 효과에 의해서 30프레임이면 적당하게, 맞지 화면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키프레임이라서는 결국은 그런 거죠. 이 위치가 바로 이액터의요 지점에서 액터의 어떤 크기라든지위치라든지색상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거를 지정해 놓고, 다음 키프레임에서, 그렇죠? 위치나 크기나 색상 그런 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어떤 몰핑, 다시 말면 부드러운 어떤 위치 변화, 크기 변화, 색상 변화 같은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키프레임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런 뷰를 끌어다가 만드실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변경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임라인이다 일단은 타임라인이다 라는 것만 좀 기관, 기관, 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오늘 동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줄수 있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상태 표시되는 간단한 도움말이 뜨는 거죠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갖다 대면 홈에서 이렇게 찍어 볼까요 찍으면 이렇게 뭐라 뭐 뭐라, 뭐라 이렇게 도움말이 뜨게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라고 뭐라, 뭐라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쓰기좀 불편합니다만. 자, 옆에 보시면 4개의 아이콘이 있죠? 이 4개의 아이콘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모드냐, 실행 모드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냐면 링크를 건다든지 뭐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끌어야지만 애니메이션 되죠? 나중에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클릭 하면 어떻게 되 됐습니까? 이거 재생이 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만들 때는 디자인 모드로 만들지만 실행할 때는 이걸 반드시 꺼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모드냐 실행 모드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뭐라고 돼 있죠? 밑에 갖다 대시면 카메라 원금 모드라고 돼 있죠? 아 말이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각 모드냐, 아니면 퍼스펙티브라고 perspective, 그러죠. 원근 모드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각 모드, 이걸 해제하면 직각 모드가 됩니다. 어? 화면, 어디 갔죠? 예, 좀 이상하죠? 그냥, 여기, 아무 데나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보일 겁니다. 자, 다시 누르면 이렇게 원근 모드, 직각 모드, 원근 모드, 직각 모드 이렇게 됩니다. 원근 모드가 좀 실사적인 이미지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작업할 때는 또, 직각 모드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줄여볼까요? 예.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투시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투시 모드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원건모드 있죠? 퍼스펙티브 모드에서는 액터 크기가 카메라 뷰포인트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어, 이 각도가 몇도일까요 45도입니다. 그럼 45도는 나중에 환경설정에서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와 뷰 사이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하려면 각 뷰의 동일한 모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가까이 뷰를 만들 때, 이런 뷰를 만들 때, 이걸 다 켜놓고 작업하시든지, 아니면 끄고 작업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리드 모드.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리드를 만들면, 이게 저작에서 이그리드 있습니다. 이 그리드는 왜 만들어서느냐? 나중에 그림 배치라는지, 그렇죠. 이런 뭐, 이런 거 있죠. 저작도구들. 이런 것들 그래서 라벨 이런 것들 배치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그리드를 만들고 그 그리드에 딱딱딱 스냅 클릭하고 싶으면 이게 켜져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냅이 안걸린다는 얘기죠 스냅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요 클릭하면 x축 y축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 찍고 켜져있죠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보이죠 이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죠 그렇죠 켜놓고 클릭 클릭 esc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에 탁탁탁 달라붙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이거 켜놓고 작업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든 것들 어디에 있다고요 콜라보레이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패널에 가볼까요 아자 표시에 가볼까 화살표 보이죠 네 지우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리드는 어디 있을까요 좌표기 해볼까요? 네, 그리드 보이죠? 딜리트 하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를볼 거냐 용지 크기만큼만 볼 거냐 이런 얘기죠. 전체를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확대 축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자, 이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좀 기억을 내놓으시죠. 용지 확대 축소라고 있습니다. 용지 공간을 뷰포트 크기의 1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통해서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직접, 더블 클릭은 안 되나요? 어, 제가 오피스 프로그램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이 안 되는군요. 마이너스 확대 축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창이 있을까요? 어, 아, 따로 없군요. <웃음> 예.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의 휠을 스크롤하여 용지 공간을 확대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휠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액터가 확대 축소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 해보시죠. 그럼 용지 자체가 확대 축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를 뷰포트에 맞추기 이아이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제가 잘못 만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용지 공간을 뷰포트에 막 한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 액터를 키웠어요. 그죠 액터를 더블 클릭해 보시기 바랍 왼쪽 버튼을 따닥 하면 액터가 이제 적당한 사이즈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용지 사이즈를 줄였어요. 용지 빈 공간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죠. 따닥 하면, 여기 안을 따닥 하면 액터가 어떻습니까? 액터든 얘든 여기 안쪽, 요 요, 요, 요, 뭐라, 공, 용지 공간 있죠 이 안쪽을 따닥하면 액터가 적당한 사이즈가 되는 거고 이 회색 공간 있죠 를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럼 용지가 적당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확대했어요 따닥, 여기를 따닥하냐 여기를 따닥하냐 쓰는 겁니다 자, 용지를 너무 키웠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적당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확대 축소 잘 기억하시고요 그냥 확대 축소 휠을 돌리면 액터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면 배경이 그렇죠 그리고 어, 이 액터를 적당한 사이즈라고 싶으면 요 공간 있죠 용지 공간 안을 더블 클릭 그렇죠.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면 배경이 적당한 사이즈 되고 요거는 배경을 없애는 거죠 아, 용지 크기를 없애는 겁니다 용지 공간을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능수 능란하게 할수 있도록 조금 연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자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이 어,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여쭤볼 수도 있겠죠? 펼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파일에서 열기 해볼까요? 하나 더 열어보죠 엠버지 열기 하면 창이 여러 개 열리면 여기 이렇게 여러개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오우 제가 불러왔군요. 만약에, 저, 어, 캔슬하겠습니다. 뭔가 오른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을 닫겠습니다. 요 창은. 닫아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요. 열기. 자, 여기, 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미 변환된 파일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 해야 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죠? 너무 불편하죠? <웃음>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필요 없다 그러면 창을 닫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할 때는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따이면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열기, 저장 그리고 게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이미 작성해 놓은 파일 열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어 어떻게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옵션을 사용해서 불러오고 또, 어떤 종류의 파일을 불러오느냐, 카티아 파일을 불러오느냐,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옵션을 써야지만이 좀 더, 음, 최적화된 액터를 가져오고 그 액터를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워크숍 한번 볼까요? 이쪽에. 그렇죠? 자, 시장도 한 눌러보죠. 그럼 요거 누르셔가지고, 요게, 결국 뭐죠? 요거죠. 그렇죠? 아, 예, 저거. 어, 기본적인 홈부터 지오메트리 안에 들어있는 것 외에 새로운 어떤 음, 작업을 하고 싶으면 한번쯤은 이 창을 여셔가지고 뷰, BOM, 테크니컬 아, 뭐 너무 기능이 많아요. 그렇죠? 고화질 이미, 이미지 만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만든 그렇죠? 충돌, 경로 이런 거를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이 애니메이션 탭이 안 보인다고 또 전화하지 마시고요. 여기 뷰포트가 애니메이션 모드로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있다 뭐 있다 그러는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창을 닫아도 되겠죠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죠? 뭐 할까요? 예,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각종 한번 좀더 살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